토끼 같다는 얘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타이트한 의상이 어울린다는 말씀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편이니까요 이런 옷 혀로 체리꼭지 묶는 거? <웃음> 수도원에서 지낼 때 매일 연습했지 다수꾼은 언제나 외롭기 마련이거든 이 의상은 회사에서 협찬 받은 거야 중도 입고 싶다고 졸라서 대결에서 승량 끝에 손에 넣었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누나라고 에헴 오가에 나사이, 센세 오마치しておりました 다이지나ことなので 모이치도 잊います 오마치しておりました 뿅뿅 とりあえず起きて…って… 嫌です。私はもっと寝たいです。先生、ご命令を。私は無敵のバニーガールですから。潜入を開始します。ターゲット、補足。 의 미션은 조적이 셨네. 뿅뿅. 사랑의 낙원으로 떠날 거요 같이 갈래요? 자기한테만 보여 줄게. 내이밀한 네, 지니. 거절할게요 불랑 블랑... 너무 그렇게.. 딱지라 말할 것같지 같진... 이래선.. 코일러씨가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무서운 곳이 되어버릴 거잖아.. 나는.. 그거 싫은걸.. 나도 싫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즐거워야 되니까.. 거절할게요 응? 음? 그러니 절대 안 돼요